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하니. 유니의 지하철 파이팅 먹방 투어. 오늘의 역은요.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오늘 가볼 맛집은요. 샤브샤브로 유명한 온천집을 가볼 음 건데요. 카페는요. 홍콩식 와플로 유명한 익선주택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볼까요? 응? 입학 을했 습니다. 이 분위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온천집이라는 네이밍에 맞게 실내 네. 네. 온천에 온것 같아요 뜨거운 물 나오고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웨이팅이 6팀 정도 있었죠? 기다리지 않고 드시려면 예약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예약에 바로 찾으실 수 있고 저는 희 2월 25일 이쯤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18일 자가 가장 빠른 날짜였어요 3주 기다리 근데 예약도 1 1시 반, 5시 이렇게 두 타임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익선동을 처음 와보는데 되게 골목골목 너무 예쁜 것같아요 이따가 운동 영상 대신에 저희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쿠키존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인생샷 성지 오늘도 쿠키 영상 기대해주세요 아. 오. 디저트 메뉴가 두 가지가 있으요아 디저트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1인 온천식 페퍼 이밥 온천식 1인 된장샵에서도사단 그리고 온천집 유자소다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육수를 내기 위해 이걸 넣을게요 네. 청경채 생이버섯 저는 양배추도 너무 좋아. 나 양배추 진짜 사랑하지 자이버섯표고버섯 <목소리> 후추도 있어요 오 좋아 <목소리> 리모 어, 너무 귀여워 리모 투척? 응 <목소리> 어, 투척 <목소리> 니모를 찾아서 이건 뭐맛봐 엄청 톡 쏘고 맛있어 부자, 소다, 이모고자 맛이 엄청 강하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응. 톡 쏘면서 상큼한 게딱 이거랑 먹기 어울리는 도료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수하는우 <웃음> 와. 해서 비빌게요 비비적, 비비적 <웃음> 맛있겠다. 이 스테이크 덮밥에 이렇게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 심지어 디저트도. 너무 완벽한 향 차림인 것 같아. 이렇게 작게 먹어야 많이 먹는 느낌이 난다고요. 다이어트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응. 엄청 간이 세지도 않고 적당히 간간하면서도 계란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가 육질 풍부해. 이제 끓고 있습니다. 어 니모, 니모야 미안해. 그래도 넌 어묵일 뿐이야. 잘린스. 잘린 니모. 와, 포수해. 포소하다헐 대박. 벌써 익었어. 대박. 우 와! 제가 또 맛있게 먹는 쿠리토아. 샤브샤브를 계란에 적어요. 스키야키 소스 이렇게 소스도. 또 여기 위에다가 칠리 소스를. 아 넣어볼까요? 같이 소스를 두 개다. 네. 소스 두 개를. 행복잖아. 행복? 진짜 행복? 응. 계란이 일단 부드러운데. 왜 칠리 소스에 이매콤한이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두 번째 꿀 조합 스테이크 넛밥에 이렇게 약간 큰 양배추를 쌈 싸서 먹어보양 치즈 소스 약간 넣으면 음, 행복 저는 떡을 스위트 맛있겠다. 스위트 칠리에 찍어 먹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룬이의 꿀잠 떡이 음. 엄청 시큼해네득찐득해보여짠음 음. 믿고 먹는 스이트 칠리 전 이번에 또 양배추 쌈을 고기, 이번엔 고기에 싸먹을요 양배추 고기 쌈에 고기는 계란 팽이버섯 와 배우신 분 양배추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 맛있어 보여 와우 음맛 탱? 고기 는으니 정말. 저는 약간 은지의 응용 버전으로 청경채쌈 음. 음. 계란을 스키앗기 음. 아, 근데 오늘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이게 먹어도 약간 살안 찌는 그런 기분. 그럴 것 같죠?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부산 놓은 것 같은데, 왜 맛있지? 아니, 여기 약간 음. 마법의 콩 같아요. 들어가면 다 맛있거든요. 짠! 아니야! 아, 맛있지? 오늘 먹어도 좀일 맛있어. 음! 핏 부드러워 이게 뭐야?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스테이크 답답 이 제일 맛있었고 난오 그아 모찌 찌도 진짜 맛있었고 내 살이 진짜 다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버섯도 맛있어 약간 우유를 고르기가 힘들어 지금 어, 우리 클리어한 거야? 진심 클리어했어 딱딱 비웠어 익선주택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이 와플이라고 합니다. 홍콩식 에그퍼프, 맞아요. 어. 여기는 총네가지 종류의 와플이 있는데요. 저희는 플레인으로 주문을 했고 비주얼이 진짜 상당히, 어. 상당합니다. 저희 음료도 두 가지 종류를 시켰는데 하나는 홍차크림, 하나는 아메리카노. 홍차크림도 여게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되게 겹겹이로 되어 있어요. 썰어볼까요, 제가? 네. 썰어주세요, 네. 어떻게 이걸 뽑겠니까? 아, 뭐, 뭐, 뭐, 뭐. 진짜 생크림 대박이야. <웃음> 진짜 대박이야. 생크림 대박이야. 이렇게 마, 많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짠 짠. 겁나 <웃음> 달달해. 진짜 맛있죠? 응. 겁나 달달해요. 생크림 우유 생크림네. 이 음. 여기에 음. 아이스크림까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음.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여기? 그렇죠.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촉촉, 시원, 음. 달달. 되게 다하네. 음. 음, 홍차 맛 진짜 진해. 홍차 크림이 완전 꾸덕꾸덕하고 끝에 씁쓸한 커피 맛이 따라 올라오는데 이게 엄청 조화롭죠? 비엔나 커피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홍차 향이 완전 진해요. 생각보다 그 씁쓸하기만 한게 아니라 달달해요. 음. 홍차의 그 달달한 향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맛있네요 지금. 분위기도 음. 너무 데이트 코스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아, 입선주택 어. 바로 앞에는 인생레컷 사진관도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가겠습니다. 음. 응. 백선동은 골목골목 이쁜 곳이 많아서 저희가 따른 운동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인생샷 성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라하시죠 여기 너무 예쁘다 어, 여기 대박이다 여기 너무 예쁜데요? 오! 안녕하세요. 여기 위치는 마라보트라는 도중각이 옆입니다 여기 너무 예뻐 우와 대 봐.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시작 와 이쁘다 또 다른 곳에 인생샷을 찾아서 아 되게 골목골목 이쁜 카페가 많다 어 여기도 이쁘다 여기 위치는 백산숲이라는 곳 바로 여기들서 보시면. 快要